안녕하세요. 위스티코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문늬가 많았던 조조네트백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조조네트백 디자인은요. 우리 처음에 이제 사슬로 시작해서 타원형으로 해서 몸통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은 평뜨기로 해가지고 무늬 만들어주고 양쪽면을 따로 그리고 나서 우리 손잡이 만들면서 앞판 뒤판을 다시 합쳐가지고 이렇게 완성해주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코튼키는 총세볼이 쓰이고요. 우리 두 줄을 합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안쪽에서 실을 뽑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잡아서 두 줄을 합사해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요 그러면 실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는 두줄 합사된 실을 사용해 줄 거고요 자 바늘은 두 줄을 합사했기 때문에 8호 바늘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먼저 바닥 옆면 일단 보시면 도안 그대로 가겠습니다 처음에 사슬 49번 되어 있고요 실은 두번째랑 세번째 손가락 사이에 넣고 두번째 손가락 앞으로 실을 걸어 주시고요 세번째 손가락 첫번째마디에 그대로 감아서 X자로 교차되는 부분을 왼손 엄지로 눌러주실거예요 그리고 쭉 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뜰수 있다 인데 여기서 만약에 음.. 이게 실이 좀 얇아가지고 이렇게 실이 좀안 쥐어지시는 분들은 여기 사이에 새끼손가락이랑 네번째 손가락 사이에 실을 끼워서 조금 이렇게 빤빤하게 잘 잡히도록 잡아주세요. 바늘은요, 감긴 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실을 걸어서 끌고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걸어서 빼줍니다. 자, 이때, 왼손 중지에 감겨져 있는 실을 빼고요. 그대로 짧은 끈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슬을 만들 준비를 한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고, 이제부터 사슬 49번을 떠줄 거예요. 그대로 실을 걸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머리가 따여져 있는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세실 수가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 49코를 떠줍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좀 떠졌는지 확인하면서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까지 했고요. 1, 2, 3, 4, 5, 6, 7, 8, 9까지 하면 자, 49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기둥 3개를 떠주래요 우리 네모 무늬 떠가면서 할 거거든요 기둥 3개는 첫 코와 똑같이 역할을 해줍니다 기둥 3개와 네모 무늬를 만들려면 은 사슬 2개가 더 필요해요 사슬 2개 더 해주시고요 그럼 총 54코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54코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홉 번째 코로 갈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아홉 번째 코고요. 자, 여기는 네모 들어가는 사슬 두 개. 그리고 이세 개는 첫코 역할을 해주는 기둥 세 개. 그리고 이거는 그 기둥 세 개를 받쳐주고 있는 코. 그리고 사슬 두 코에 연관되어 있는 두 코. 건너뛰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슬 두코 해서 아홉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할 거고, 코산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V 모양이 코 그리고 살짝 비틀어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코산인데요 자 보시면 처음 코산부터 1, 2, 3, 4, 5, 6, 7, 8, 9 아홉 번째 코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여기부터 가로 쳐져 있을 거예요 도안에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두 번, 그리고 두코 건너뛰는 것을 반복하래요. 그러면 먼저 한길긴뜨기를 하기 위해서 실을 걸어서 아홉 번째 코 지금 잡고 있죠? 아홉 번째 코산에 코산, 꼴로기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코산에 넣고 실을 걸어서 뺀 다음에 그러면 은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걸려있어요. 이거를 감아서 두개 빼고 또 감아서 두 개를 빼주는 거. 이게 한길긴뜨기였어요. 벌써 이렇게 네모칸이 하나가 완성된 모습인데요. 자, 사슬 한길긴뜨기를 해주었으면 사슬을 두 개를 뜨고 그리고 두 코를 건너뛰래요 지금 보면 코산 셀 거예요.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또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두개 두고 건너뛰는 것을 열다섯 번 반복할 거예요. 우리 지금 한번 했어요. 감아서 들어갑니다. 다시 실 걸어 나오시고 자세 가닥 걸려있죠?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개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주었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둘 사슬 두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코를 건너뛴니다. 여기 세 번째. 다시 또 패턴의 반복이에요. 걸어서 들어가고, 실 걸어 나온 다음에,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한길긴뜨기.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두 개. 그리고 코산 하나, 두개 건너뛰는 것. 요거를 열다섯 번총 반복할거예요. 얘는 패턴의 반복이므로 제가 지금 보시면 하나, 한길긴뜨기 한 번에 사슬 두 개, 두코 건너뛰는 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에 사슬 두 개까지 하면은 패턴을 네번 반복한 모습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몇번 했는지 세주시면서 끝까지 갈게요. 15번 반복하라고 도안에 나와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번을 제가 반복했네요. 그러면 도안까지 한 거고요. 자, 보면은 도안의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마지막 코니까 여기죠 여기 사슬 두개 건너뛰고 여기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 바늘 넣고요실 걸어 나오고 그대로 사슬 아니지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고 그리고 나서 사슬 두 개를 해주는데, 여기 도안에 보면은 방향을 바꾸어 뒷면이 되는 부분이래요.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요.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방금 떠왔던 뒷면, 뒷면 부분 바라보게 방향을 바꾸고, 자, 방향 바꾸고 나서 사슬 두 번을 했죠. 그 다음에 두 코를 건너뛰래요. 자, 마지막 코 기준으로 이제 코산 아니에요코 보는 거예요. 마지막 코 빼고 다시 하나, 두개 건너뛸 거예요. 두코 건너뛰고 우리 한길긴뜨기 했던 있죠? 한길긴뜨기 열다섯 번째 했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길긴뜨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접히면서 모양이 딱 잡히거든요.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했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꿨어요. 사슬 두개 했죠. 사슬 두개한 다음에 대부분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시거든요 여기 첫번째 이제 여기가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첫번째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여기 아닙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한길긴뜨기는 마지막 코가 아니라 여기에 하는 거예요 이게 조조네트백의 가장 큰 특징이 될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길긴뜨기를 해준 다음에 다시 사슬 두 번에 두코 건너뛰고 또 이제는 코산 아니죠? 코죠? 코에 다 들어가서 뜨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떠주고 또 패턴의 반복이에요. 사슬 두개 하고 다시 두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를 코에 이 전번에는 앞쪽에는 코산에 했으니까 뒤쪽에는 코에 하는 거예요. 다시 사슬 두 개. 그리고 두코 건너뛰고, 여기. 세 번째, 한기 긴뜨기. 이렇게. 다시 사슬 두 개. 두코 건너뛰고, 이거를 지금 똑같이 열다섯 번을 반복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세는 거겠지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번을 제가 반복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뒷면까지 완성이 된 모습인데요 그러면 우리 첫 코에 빼뜨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맨 처음에 기둥 3개도 첫 코거든요. 그래서 기둥 3개의 세 번째 기둥에다가 우리 빼뜨기를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여기 마지막 해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코 떴고, 사슬 하나, 둘,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마지막 코고, 그리고 나서 기둥 하나, 둘, 세 번째 기둥이 첫 코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우리 패턴 열다섯 번째 뜨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다가 빼뜨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오, 육. 여섯 번째에 윗방 코랑 코산 들어가시면 훨씬 더 빼뜨기하기가 쉽습니다. 코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윗방 코랑 코산에만 들어가서 문을 닫아주시면은 양쪽 끝이 이런식으로 모양이 잡히게 되는거예요 이게 맨 처음이 제일 헷갈려요 왜냐면 우리 맨 처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 있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슬뜬게 바로 마지막 코 부분이 되는거고 또 왼쪽 같은 경우도 한 번만 다른거는 다 양쪽에 이렇게 맞물려서 가지만 얘는 한 번만 뜬게또 마지막 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2단부터는 반복이기도 하고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일단은 끝난 거고요. 2단에서 16단까지는 반복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음, 이제부터는 사슬 하나, 둘, 세개 이거는 기둥이에요. 기둥사슬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는 사슬 두개 그리고 다시 아홉 번째 코부터니까 1, 2, 3, 4, 5, 6, 7, 8, 9 결국은 우리 한길긴뜨기 뜬 이곳 있죠? 보이죠? 여기 한길긴뜨기 1단에 떠났던 거그 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몇번할 거냐면은 31번을 반복합니다. 한번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시 그러면 두개걸너뛰고또세 번째 이런 식으로 짠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16단을 반복할 건데요 일단은 2단은 31번을 반복해야지 이렇게 이제는 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가 돌아오기 때문에 타원형 뜨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타원형으로 계속 원통형이죠. 원통형으로 계속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 이거를 일단 우리는 31번을 반복하고 나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저희 지금 여기까지 했더니 이게 지금 31번째 반복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첫 코에 빼뜨기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두 코를 건너뛰고 얘가 이 전단에 빼뜨기고요. 그리고 우리 맨 처음에 사슬 3개 먼저 했잖아요. 기둥이라고 하면서 그 기둥 세번째 코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빼뜨기고 사슬 1, 2, 3이 사슬 기둥 세번째 코에 이게 세 번째 콘데 이 친구의 윗방 코하고 윗방 코하고 뒤에 볼록 튀어나온 코산까지 뒤에 뛰어, 볼록 튀어나온 코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빼뜨기를 이곳에 해주면 우리 2단이 끝난 모습이고요 이렇게 모양이 잡히면서 짜잔! 이렇게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 1, 2단까지 했어요. 이거를 어 16단까지 반복해가지고 다시 만나실게요. 우리 지금 보시면 이게 16단까지 완성을 한 모습인데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단까지 완성을 해서 어느 정도 몸통 부분을 지금 떠주었고 17단부터는 앞판이랑 뒷판이 갈려요. 그래서 어 우리 그동안 타원뜨기를 이렇게 쭉 원통형으로 떠주셨으면 은 이제는 왔다 갔다 평뜨기를 한다고 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안 그대로 가볼 건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이 하나, 둘을 떠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여기 아니고 처음 사슬라인 아니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코 있죠. 첫코 말고 기둥 세였던거 말고 그 다음번 한길긴뜨기 부분에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네모칸 똑같이 만들 거예요. 사슬 두 개랑 두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뜨는 거. 그거를 네모칸이 14개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자, 동일합니다. 그대로 사슬 두 번과 두코 건너 뛰고, 한길긴뜨기 한번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게 네모칸이 14칸 나올 때까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얘 말고 처음에 기둥 두개 세웠던 얘는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 이 완벽하게 보이는 네모칸 있죠 하나 둘 3개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가지고 총 14칸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해줍니다. 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칸.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14칸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과 그리고 다시 감아서 이 다음 부분을 모아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시면 처음에 삼각형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열넷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열다섯 번째가 될 건데, 여기는 지금 어, 한길긴뜨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대로 한길긴뜨기랑 어,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할 건데, 코는 여기랑 여기예요. 한길긴뜨기 부분, 코를 모아볼게요. 그대로 두코 빼고 다시 감아서 두 개, 사슬 두개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를 같이 걸어서 이게 어, 뭐를 같이 보면 좀 좋냐면 저희 도안에 그림도안 있죠? 그 그림 도안 모아진 거를 같이 보면 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부분이 양옆이 삼각형으로 모아지고 그리고 네모칸은 14개. 2, 4, 6, 8, 10, 2, 4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헷갈린다 하시면 은 그냥 글도 안 설명 그대로 따라가셔도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평뜨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슬을 다시 두개만 세워서 방향을 바꿔. 주시고요. 넘기시는 거예요 이제 안쪽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또 시작이에요 감아서 한길긴뜨기 코 들어가고 그럼 여긴 삼각형이죠 그리고 다시 또 네모칸 만들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두개 건너뛰고 또 한길긴뜨기 이런식으로 요거를 또 반복해줍니다 두개 만들고 한길긴뜨기 이런식으로요 또 두개의 사슬 만들고 한길긴뜨기 요거를 반복을 해주는건데 결국은 양쪽 옆은 삼각형을 만들고 가운데 부분은 네모칸 우리 만들던 거 그대로, 그대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헷갈리시면은 우리 그림도안 참고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그림 모양이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글도안과 그림도안, 그리고 영상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이 끝부분 모으는 게좀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이게 말이 참 설명이 어려운데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아두 코를 모으는데 코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구나 라고만 그냥 생각해주셔도 조금은 이해가 편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끝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요. 자, 자, 지금 보면은 여기랑 여기를 모으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처음에 이 안쪽에서 이 안쪽에서 사슬 두개 해가지고 한길긴뜨기 처음에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사슬 두개하고 첫번째 네모칸 만들면서 한길긴뜨기 했던 이 한길긴뜨기 코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감은 채로 들어가서 코에 실걸어 나오고요 다시 감아서 두 코를 빼고 이 다음 한번더 감아서 이 채로 그 다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코에 또 들어가요 실걸어 나오죠 감아서 두개 빼고 자, 세개예요 감아서 한꺼번에 모아주면 요게두코를 모아가지고 만들어준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네모칸이 나오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21단까지 와주실 거예요. 21단은 어, 네모칸이 6코가 나오거든요. 반복을 해서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 21단까지 21단 보면은 그림과 똑같아요 왜냐면 네모칸이 하나 둘셋넷다 여섯이거든요 그리고 21단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 이게 앞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뒷판도 새로 걸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실을 한뼘 정도 여유 두고 잘라서 그냥 한번 가만... 한번... 어. 한번 감은 채로 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새로 시작할 거예요. 뒤편에서. 자, 새로 시작할 때에는 아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모았던 거 있죠? 이 모았던 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보이실까요? 자, 모았던 코, 여기 마지막에 모았던 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새로 실을 걸어 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여기서 사슬 하나, 둘, 그리고 다음 칸에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 해주고 이게 조금 포인트예요 그래야지만 여기가 양쪽이 똑같이 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어들렸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앞판처럼 해가지고 우리 끊지 않고 만날게요. 우리 지금 앞판, 뒷판 이렇게 완성을 해준 거고요. 뒷판은 자르지 않고 실 그대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한 바퀴 짧은뜨기를 돌아올 거예요. 한 바퀴는 여기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한 바퀴 짧은뜨기는 이렇게 돌아오자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기둥을 하나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렸을 때 여기 코가 아니라 무조건 왼쪽 코에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왼쪽 코 들어가서 짧은뜨기 그리고 이라인내는 감아서 두 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다시 여기는 코에 뜨고요. 그리고 라인에는 짧은뜨기를 감아서 두개 다시 이렇게 벌렸을 때 구멍이 오른쪽 거 왼쪽 거 나오죠 우리 왼쪽 거에 뜰게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다시 라인 감아서 두개 그리고 또 코에 하나 다시 라인에 두개 다시 코에 하나, 라인에 두개 다시 코에, 여기는 지금 맞물리는 코죠. 그러면 우리 맞물리는 코 하나에만 딱 뜨면 돼요. 양쪽을 뜨는 게 아니라 맞물리는 코 하나만 딱 떠주고 짧은뜨기를 다시 라인 감아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두개 다시 코에 하나 라인에 두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 라인도 이렇게 당겼을 때 구멍이 하나, 두 개죠 그럼 무조건 왼쪽 거예요 그래야지 라인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따집니다. 다시 사슬라인 감아서 짧은뜨기 두 개. 여기도 여긴 하나. 그리고 라인 감아서 두 개. 여기는 맞물리는 구멍, 왼쪽 구멍에 하나. 다시 두 개.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이제 위쪽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방법으로 라인 감아가지고 두개 그리고 코에 하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에고 빠졌다. 방법으로 해서 우리 한바퀴 돌아오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바퀴 돌아왔어요. 이런식으로돌아왔고요 그리고 우리 왜 어, 이쪽에서 잘랐던 실 그리고 새로 걸었던 실이 있어서 이거는 안고 떴어요. 그냥 사이사이 같이 안고 떠가지고 한 번에 잘라주시면 되게끔 숨기면서 떠주었고요 그러면 잘라내버리면 끝. 그리고 우리 여기 이렇게 두 개까지 뜨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요거 떴잖아요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뜨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으로 해서 떴기 때문에 여기는 양쪽 다 뜨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 번만 떠져 있죠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첫 코에 빼뜨기. 그리고 기둥 하나 세워주시고, 각각의 코에 이제 31번 짧은뜨기를 뜨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자, 하나, 둘, 셋, 넷, 서른, 하나. 까지 떠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여유 있게 사슬 50코를 한번 떠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쉰까지 뜨고,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열 일곱 칸 건너뛰고, 열 여덟 번째 코에 바늘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반복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 해서 서른 하나 그리고 다시 사슬 50코 떠가지고 오면은 한번더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손잡이 부분 뼈대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이에요. 빼뜨기 첫 코에 빼뜨기 기둥코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한 바퀴 쭉 두르면 돼요. 총 162코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맨 마지막 코는 짱짱하게 조금 떠줄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 사슬에 뜰 때에는 윗방코랑 코산에 뜰 거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한번더 체크해드리고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31코를 똑같이 그대로 뜨고 그대로 짧른뜨기를 해주고 사슬이 중요해요. 왜냐면 사슬에도 그냥 각각의 코에 하나 한 구멍에 하나씩 뜰 건데 이때 이 사슬 딱 돌려보면은 윗방코랑 코산이에요. 그러면 윗방코랑 뒤에 볼록이 코산 이렇게가 코예요 이렇게 가 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야지 예쁘게 아치형으로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살짝 돌려서 윗방코랑 코산이 코인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코에 하나씩 한 구멍에 하나씩 뜨는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바퀴 쭉 돌아 오실게요 짧은뜨기 마지막 단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마지막 바퀴까지 다 돌아왔고요.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실을 자를 거예요. 하고, 실을 한뼘 정도 여유있게 잘라서 그대로 실 뽑아주시고요. 돗바늘로 연결해서 다음 코에 바늘 들어가고, 윗방 코에, 빼뜨기 윗방 코에 바늘 넣어서, 자, 안쪽으로 숨겨줍니다. 그대로 안쪽으로 사이사이로. 이런 식으로 실을 숨겨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숨겨서 완성을 해주시면 완전히 끄시고요. 처음에, 우리 맨 처음에 시작했던 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 다시 꿰어서 자, 사이사이로 타고 올라가실 거예요. 아무래도 숨길 곳이 없다 보니까 다들 오 어, 이건 어떻게 해요?라고 문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이사이로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 사이사이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로 실을 숨겨줄 건데. 이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저는 매듭을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일단 이게 1번 그리고 다시 타고 올라가다가 같은 곳에 한번더 들어가서 매듭 지어주는 게 2번 그리고 바로 자르지 않고 사이사이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숨길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잘라서 맞짝 잘라서 완성을 해줍니다. 스팀을 하시면 훨씬 더 모양이 빤빤하게 예쁘게 잡히실 거고요. 안에 이너백 넣어서 연출하시면은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들 예쁘게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